고육지책. 고육지계. 고기육조사지. 고 고기 육조사지, 대책책. 자신의 몸을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계략. 고기육갈지. 고 고기 육갈지, 새말개. 적을 속이기 위해 또는 어려운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. 오나라 손권과 유비가 연합하여 위나라 조조에 대항한 전투가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다. 당시 조조의 백만 대군을 접한 연합군 총사령관 주유는 오랜 고민 끝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계책을 꾸민다. 그건 자신의 신복 부하인 황계란 장수를 이용하는 것이었다. 어느 날 황계는 위나라 군사를 이길 수 없으니 항복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항소를 주유에게 올린다. 그러자 화가 난 주유는 황계를 즉시 잡아 곤장형에 처한다. 백대의 곤장을 맞은 황계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오게 갇히는 몸이 되는데 이때 주유의 진중에서 암약하고 있던 조조의 척자들이 이 소식을 조조에게 전한다. 황계 또한 자신의 신복 부하를 시켜 항복 문서를 조조에게 전한다. 연이어 두 문서를 접한 조조는 이 또한 관계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자신의 척자도 같은 내용을 전해오자 믿게 된다. 결국 조조는 황계의 항복을 받아들이기로 했고. 황개가 탄 배는 기름을 가득 씹고 조조 군사 진영으로 접어든다. 그리고 사방에 조조 군사의 배가 밀집한 것을 확인한 황개는 기름에 불을 붙인다. 이렇게 해서 조조가 이끄는 해군은 지리멸렬하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 공격에 나선 연합군은 대승을 거두게 된다.